아아 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셨네요. 네네, 찬양님 반갑습니다. 어, 네 지금 저 마지막으로 그 카페에다가 예고 조금 후다닥 하고 왔으면. <웃음> 어 진짜요? 어. <웃음> 아 미리 말아 제가 아시예 제가 이번에 중간에 조금 어커펌이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웃음> 제가 포켓몬 관련해서 어. 이 커퍼몬은 키몬 굳이 포켓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일단은 그래요 <웃음> 아예 알겠습니다 태블릿? <웃음> 아 혹시 태블릿 어떤 거 쓰세요? 타블릿액타요액타 엑타 쓰시나? 아니면은.. 판타? <웃음> 아 엘사님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대단.. 대단히.. 정말 신기.. 신기..한 그런.. 커퍼맨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고요. <웃음> 닌텐도 3DS 그걸로 그 컴퓨터로 펌 <웃음> 컴퓨터로 펌이라고 그러하아이 아무튼 그펌우는 기능 그러니까 스위치의 그 공식의 세이브 데이터 클라우드 비슷한 그런 기능 이 있어요. <웃음> 그거 조금 체험하고 왔습니다. <웃음> 그거 이제 설치한다고 시간을 많이 날렸는데. 한공에서 나오면 너무, 너무 기쁩니다. <웃음> 지금 하다만 채색도 하고 있고 자냥님도 이거 어 맞다 링크 링크 링크 드려야죠 링크 엥? 왜 여기 링크가 쉐어 엥? 아 엥? 없어? 아이구나아 <웃음> 컴맹이어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힘들군요 오 하루가 아.. 기계.. 기계용화 너무 싫어 <웃음> 나도 기계 싫어하는데 앞으로 기계가 가득한 유비쿼터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참 아.. 21세기는 기계 의 세대야.. 시대야 기계 의 시대 싫어도 기계는 타뤄야 되는 거고 심지어 지금 나이 많이 드시는 그신 노인분들 다 기계한다고 제사회 말라고 뭐다 막 정신이 없어 <웃음> 아 나같은 2030세대가 2030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니 이 여기 꼼꼼하게 다 칠해주고 명암을 넣고 싶은데 아 맞다 이거 곱하기 안되지 참 아. 진짜 클리핑은 되는데 곱하기가 안된다 부들부들 커퍼만 으로 힘들었는데 곱하기 정도는 좀 야속하다 야속해 응 음. 네,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메시지 타도 열어놓고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 줄여야지 이거 자향님 그림 어클날 뻔했다 그리는 과정이 전부 뭐 공개가 되지 못할 뻔했어 아 오늘 방송 진짜 늦게 켰는데 계속 일요일 날 하려고 그러다가 일요일 날 컨디션 안 좋고 그 물론 그아으로자향님도어쩌서인지 컨디션 안 좋다고 불참한다 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도 안 좋네. 안 좋았는데, 나시지에 힘들어, <웃음> 나네. 아무튼. 아, 솔직히. 오늘 한거 자랑이라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이따가 이거 그림 빨리 완성하고 나서 제가 다른 그림들 어제, 저번에 약속했던 그 구도, 새로운 구도 저, 그린 거, 제가. 방송 이번에 다음 방송 때에 얘기하려다가 그냥 카페글로 공개해버렸어요. 반응이 어떠었을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짠!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밝은 색으로 끝에 반사광도 넣어줘야지. <웃음> 어떤 색으로 넣어줄까? 슬슬 반사광에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은 단계인 건가? 꼼꼼하게 칠해주고 있네요아 아, 그러고 보니 잔향님 레이어보다 제, 제 레이어가 더 밑으로 내려가져 있어가지고 잔향님 여기 끝에 있죠 그옷 어..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여기 선제선하고 겹치는 거 여기 레이어 가려지는 거좀 지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 <웃음> 여기 지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기 겹쳐지는 것 같아요 잔영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못 미쳐 다못 지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러를 표시해드릴게요 제가 눈에 잘 띄는 걸로 여기 <웃음> 다안 보이는데 가려져서 여기 여기 여기요 오 감사합니다 어 밑으로 내려주셨구나.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만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울가미트이라던가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 살짝 지워주시면 은 그래도 됩니다. 음. 포인트. 제가 2인분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녹화 때문에 이건 방송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엘사님 그때 그림자 분신 했었던거 원래 그런 섭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쾌적한 방송 송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아 기도 삐져나가 있구나 치워주자 젠차. 훨씬 강렬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하이라이트 처리. 무슨, <웃음> 아, 채팅, 채팅 굉장히 당황하신 듯한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채색을 잘못, 이거 기능, 기능을 잘못 써서 그래요. 어떤 <웃음> <없던> 걸로 해주세요? <웃음> 너무 큰가? 그러기에는. 아, 너무 큰가? <웃음> 채색 제가 잘못으로 저번에 비슷한, 선례가 있었긴 했는데 치더님께서 검정색을 <웃음> 화면 제가 튕긴 줄 알고 저도 <웃음>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죄송해요 진짜 실수예요 그거 튕긴 거 아니고 죄송해요 <웃음> 아 진정 내가 치더님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어 튕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해요 진정해요 <웃음> 조심해야 돼 선크가 아 저거 더 진한 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이거 거의 아까 색깔 그림자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컬러가 훨씬 더 진한, 진하고 강렬한 색으로 이런 색 그래 이런 색 원래 저 분홍 옷, 사설에 있, 있던 그런 스타일의 컬러인데. 근데 사설은 약간 좀더 밝고 화사한 듯한 그런 컬러로 옷을 입죠. 이쪽 컬러는 약간 채도 넓게 할 거예요. 이 정도 진하면 돼야지 더 진한 색으로 아 맞아 제가 원래 추구했던 색상이 이 색깔인데 옷을 너무 진하게 입혀 놓으면 너무 튈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너무 밝은 색을 택하긴 했다. 이거 알파 잠금도 없네. 아 그러고 보니. 야 알파 잠금 없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레이어 자체가 잠겨버리는구나. 젠장 알파장금이 없냐 어떡해 하, 아무리 해도 해도 이건 나무했어 알파장금이 없더니 포토샵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데 그게 그게 없어 다음에 제가 이비스키면 안될까요? 스차면 아쉽지만 이번에 완성을 하는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비스킨는게더 편하고 이쁘 그림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이진 이비스러그 이비스 페인팅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비스 페인팅으로 그거 칠하면은, 어, <웃음> 아, 뭐야, 갑자기 왜 유령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아, 잠깐만, 위로 그렇게 색깔, 색깔을 덮으시다니, 와워. 아, 귀신 싫어. 귀신 썩 물렀거라. 깨 부적, 부적, 툭툭 썩 물렀거라. <웃음> 아, 약간 그건가요? 제 5인격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변모시키는 캐릭터를. 아, 어, 근데 그 필터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냥 색깔 불투명도 넣으셨나? 대박. 여기 필터 기능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얘 유료판이 있더라고요. 마그마 스튜디오라고. 그거 하면은 포토샵급에 그돈 내고 쓰면은 추가 기능 엄청 많다. 뭐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돈, 무료 버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료로 하면은 엄청 많던데 아 참, 이비스페인팅 그거 요즘 바, 광고 떠요 무료 앱이라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어제부터 저번부터 바, 광고 뜨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광고 뜨길래 요즘 광고를 뜨, 뜨게 하더라고요 저 앱이 어쩔 수가 없는 거건 무료 앱이라 <웃음> 광고가 떠가지고 진짜 이 비스토. 무료의 한계라니. 뭔가 일일이 치료되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거 보니까, 어, 반투명 붓으로 전부 밀었다고요. 오케이 예, 예. 제 5인격 판의 록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는 제 5인, 5인격의 게임을 체패할 것이다. <웃음> 그만할게요. 너무, 너무 제가 몰입했어요. 자냥님이 좋아하시는 5인격 록스가 그것을 체패한다면은 제 자키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이야. <웃음> 자 이제 방구석 옆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경쾌함. 영희입니다. <웃음> 저는 5인격을 하지 않아요. 아쉽게. 그렇군요 컬러 반점 어, 포토샵으로 치면 은 컨트롤 아이언 나무튼 단축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암이 차례대로 넣어줘 했지 그럼 좀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페인트 텅 툴이 제대로 박힐지 모르겠니? 한번 질러볼까? 안 되네. 왜안 돼. 라인 레이어하고 다른 레이어에서 그렇구나, 이거. 젠장. 아. 서럽다, 서러워. 안 먹는 거 무서워. 무슨... 일일이 칠해야 되잖아, 이런 젠장을. 아 진짜 잠금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전화각이 자꾸 칠해지니까 너무 빡쳐 <웃음> 잠금 기능이 없어 심지어, 빨래트 기능도 지원 안 해요. 다 유료인가봐. 빨래트 <웃음> 다 유료인가봐. 왜 스포이더라 안 지켜니? 아 이거 왜.. 안 먹어.. 페인트 톨통 아아.. 이거.. 음.. 안될 것 같아.. 왜 페인트 톨통이또안 먹지? 한 번에 색칠하려고 을 그랬는데 맨날 실패만 하고 있어요 계속.. 안 써도 되겠다.. 선생님 미안해요. 페인트 털통이, 이게, 이, 이 툴이 제게, 저하고 안 맞나 봐요. 제게 둠을 돌렸나 봐요. 말을 안 들어. <웃음> 아, 손나. 천냥전 이미 쓰기를 치하는슈파이아 맞다 이거 사이즈 올려야지 <웃음> 사이즈 올려서 칠하면 되잖아 사이즈 올려서 이게 조정하는 게 이제 헤어하고 눈하고 눈도 이쁘게 칠해주고, 헤어도 이쁘게 칠해주고 눈에 좀 생기를 불어넣읍시다. 얘는 흰색으로 칠해주고 아, <웃음> 잠깐, 저거, 십자는 왜 그시는, <웃음> 표정? 표정 변경이야? 아, 표정 변경. 눈감는 표정? 아, 눈을, 아, 눈이, 아, 무서워지려 그래, 저거. 저, 자, 자기 전에 저런 거 보면 해로. <웃음> 아니야, 이쁘게 바꿔주실 거야. 아직엔... 작업 당기니까 속 떠나긴 일러. <웃음> 짠! 이제 이쪽 앞에는 밝고 이쪽이 튀기가 더 어두우니까 이거 명암 레이어 하나 깔고 시작해야지 안되겠어요 클리핑 안쓰고 는 못베기겠다 이거 아.. 써야겠다 부분적으로 명암을 넣긴 했지만 이미 넣어버리긴 했지만 써야겠어 지친다 클리핑 오, 하이라이트 대박. <웃음> 하이라이트 대박. <웃음> 아.. 진짜 이거 페인트 통토리가 누구야?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이거 아.. 천장 왜안 먹지? 진짜 기가 찰노릇이다왜안 먹을까? 신이고헐고 있어 <웃음> 왜안 먹어? 오. 와 신기하다 사장님 저거 빛 들어오는거죠 파란빛 푸른빛? 이렇게 <laughs> 치워. 오명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 달빛, 오, 달빛 광원. 저 약간 광원 같은 거 특히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약간 색깔 있는 빛 이런 거를 쬐는, 받는 그런 캐릭터가 받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안 그렸어요. 진짜 좀안 그려가지고 자녀님이 저런 식 표현을 할때 우와 하고 놀라서 보게 돼요. <웃음> 광원 진짜 특이하다 역시 저렇게 색깔 있는 광원 들어가면은 임팩트 남다를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나중에 한번 꼭 시도를 해보기 하긴, 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 그쪽에 어 자신이 없거든요 <웃음> 없어요 <웃음> 또 도전하게 되면은 또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광원 달빛 저거 은근히 <웃음> 마음에 드네요 쉬죠 시암살기 제가 그리고 명암을 과감하게 딱딱 이번엔 좀 크게 넣어봤는데 어, 다행히도 저기 중간단계 명암 살짝 들어가면 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을 어떻게 명암을 넣지 밝은 색깔을 추가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하게 되네요 저거 전체적인 모습 제가 노트북으로 보면서 오... 역시 저런 거는 그 명암 넣을 때도 약간 다른 분의 그림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꽤 있어야지 명암도 잘 넣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약간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에 감에 맞춰서 명암을 넣는 거거든요 저도 거의 그러고 있고 이게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가 고려해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큼 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다 그리면서 어 진짜요? 록서 표정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어, 어떤 표정이야? 어 표정이요? 음 많이 그리시려나 표정을? 아 참고로 저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있죠. 러프무 어, 상태로 지금 있는 저 친구는 룩색 캐릭터 아니에요. 딴 캐릭터예요. 아 솔직히 엄크 오기 전에 빨리 꺼야 되긴 하는데. 자. 사실 지금 잘 준비를 안해서 제가 <웃음> 방송을 해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녀님 그 다음에도 시청 일정 잡아서 그릴 수 있어요? <웃음> 어? 차, 차자적 바뀌는 게 보이지? 아 어, 그러면 제가 룩스 표정 하나하나 모아볼게요 <웃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제 그림 소개로 넘어가도 될까요? 안되나나 안되나? 그럼 <웃음> 그럼 아 넘어가...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아 그때 자네님한테 좀 미안하단 말이죠 제가 꽤나 미안해서 아 이거 너무 미안하긴 한데 다음에 이어서.. 아저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저 여기, 여기서 하이라이트 조금만 넣으면 완성이아 완전... 진짜.. 근데 진짜 빨리 끝내셨네 그거 확대를 해서 한번 봐도 될까요? 아맞아 여기.. 그 눈에 눈물이에요 흰색.. 저거 흰색.. 그 확대를 하니까 붓터치가 약간 깔끔하진 않아요 제거한번 확대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터치도 약간 일관되게 깔끔하게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라인 잡아놓고 영역 채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잔향님이 약간 터치를 뭔가 굉장히 러프하게 표현하고 그런 차이가 꽤 커가지고 지금 약간 이쪽은 그린티가 팍 나고 제 쪽은 좀 애니메이션풍의 그런 느낌? 팍 나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룩스 룩스에 제가 그린 건 애니메이션이고 자냥님이 그리신 건 약간 풍경화에 들어가는 그런 펜터치 들어가는 느낌 오, 근데 눈물이 근데 음, 이쪽에 밑에 눈물이 있긴 있는데 약간 흐르는 느낌을 표현하실 거면은 흰줄 살짝 톡톡해가지고 그려서 저 밑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하면 은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냥님! 이번에 그 그림은 여기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잡으면 안 될까요? 다음 주 다음 주 아니 아니 이번 주정도로 한번 더 해볼까? 제가 다음 방송 때 그러면 아 그래요? 불표현은 못해서 그래요 저, 저는 저저 눈물표현 흰색 저거 표현 어떻게 써, 쓸지 지금 대충 들어은 오는데 저라면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자장님 그러면 다음에 자, 다음에 이어서 그리는 걸로 해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그림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어제 못 보여드렸던 거 그거 소개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방종하진 않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다 듣게요 제가 아이고 LSDF님 반가워요 치더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떠, 어느 어 분이시지? 아이고 네 오늘 부득이하게 일찍 끝내가지고 라스트 색반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찬양님 그러면 라스트에 막판 스퍼트 하는거 저도 이제 이쪽에 하이라이트 하고 저도 지금 위에 깃털하고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웃음> 치더님이시군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충분히. 아, 어, 저도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권한은 다 빼놨으니까, 더 이상 작업은 못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짤막하게,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그림 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꺼야돼. 꺼야돼. 잠깐만요. 이거를 끄자, 끄자, 끄자. 이 그림 소개하려고 제가 그리고, 이... 예전보다 일찍 그림을 이걸 방송을 잠깐 그리는 걸 종료하는 거기도 해요 이번에 제가 그 포켓몬스터 관련해가지고 닌텐도 좀커펌 하느라고 진짜 진단 뺐거든요? 아 이것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방송에 나가면 뭔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음> 못 보여드리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디스코드로 와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오늘 그거 하느라고 써. 아 그, 방송도 늦게 겠어요아 <웃음> 치사님도 많이 늦으셔서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구도가 이거거든요 이거 원래 이 구도를 제가 참고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제가 그려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 시선을 위로 올리는 거와 동시에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뻗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 손을 꽉 잡고 저 위에 동아줄을 꽉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동화줄하고 손에 위치하고 딱 매치시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구도인데 제가 한번 노전해봤습니다 아 웹툰에 써야 돼가지고 <웃음> 그리게 됐어요 아 이거 다른 만화예요 이거는 저 프로 전문가가 그리는 거참고해가지고 제가 그린 거는 이쪽 이 위에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새 탭에서 열기가 왜안 될까 <웃음> 아,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팝업 안 보이나? 어, 일단 요거들로 그려나서 굉장히, 이렇게 확 닦게요. 제가 그래서 손하고 애써 저동화줄라고 약간 구도는 지금 제가 다르게 했거든요. 뭐, 똑같이 따라하긴 싫어서 구도를 좀 옆으로 틀었어요. 시선도 틀고, 손밑치도 약간 좀더 안간힘을 꽉 주는 거. 그렇게 약간 표정도 좀 넣고 그렸어요. 제 스타일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같은 구도를 갖겠지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다른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렸던 게이 구도에서 아 뒤에 침대 어떻게 그릴지 지금 몰라요 지금 아저 얘가 아니 얘가 이제 어 여사, 여성 여 캐릭터인데 남자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안간히면 꽉 주고 입을 꽉 벌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아, 이게 yeah. 안보이는구나 다 듣게 이 구도를 치도님하고 자냥님은 어떻게 그리실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걸 또 나중에 시참에 열어볼까 했다가 아이 구도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분들이 못 그리겠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아 이거는 이 구도는 제가 그렸는데 제, 저도 약간 이거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이 구도는 진짜 처음 그려보는 거라 이게 손하고 그 얼굴 시선 그리고 그 배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퀄리티 덜덜이 아니에요 타면 너무 힘들다고요? 아아아아니 <웃음> 뭐야 한영 저렇게 처지 한영 <웃음> 젠장 진짜 아니야 키윽이라고 <웃음> 아 진짜 이거 구도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얘는 완전 고개를 완전 뒤로 딱 젖힌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서서 서서 꽉 잡고 있는 느낌 조금 앉아있는 느낌이 조금 더 그든가 그러니까 각도가 음 잠깐 이거 말고 새거 열게요 아, 새 파일 안 되겠다. 이거 각도가. 어, 포토샵 안 되니? <웃음> 젠장. 여기다 별도로 그려야지. 이쪽 좀 빌릴게. 보여요? 선? 안 보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이러고 졸마, 졸라맨으로 그릴게요 제, 제, 죄송합니다 이러고 라인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이러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튼 거예요 얘가 이렇게 꺾였다면 얘가 지금 제가 그린 구도는 이래요 거의 이쪽으로 좀 비스듬히 올라간 느낌 얘는 엄청 젖혔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젖혀있는데 저는 조금 일어서서 앉아있는 느낌이 좀더 세요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 비스듬 직각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웃음>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손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기엔 저거 어색한 부분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하나 저 밑에 거보다 제가 그린 게 그게 좀 아쉬운, 아쉬운 것 같아. <웃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 아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아, 안 돼! 저거 채로 지워지는구나 젠장. 안 돼!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저거 아시름치즈 여기서 더 막히면은 나 어떡하라고 저거 지운거 아 젠장 이게 여기서 막히네 죄송합니다 이거 못 지워요 큰일 났다 안돼 이거 못 지우잖아 큼큼 아 골치 아프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웃음> 실행 취소가 한도가 있나 봐요 더 취소가 안돼막 <웃음> 망했다 망했다 핵망했다핵망했다 <웃음> <핵 망했다. 웃음> 망했어 <웃음> 아 여기 망했어.. 여긴 또 필압 잘못 키네.. 아 <웃음> 진짜.. 아 그냥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냥 그 레이어 삭제했었는데 저 저거 빈 레이어인 줄 알고 아 진짜 러프 그거.. 러프 레알 그.. 틀 저거 아.. 빈 레이어 같아 보여가지고 속았다 속았어 아 진짜.. 빈내이어인줄 알고 아 진짜 망했다 네 망했어요 네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고 친구야 <웃음> 아, 이거 어떻게 금품 아, 진짜 가자. 아우, 이거, 이미 뭐 이렇게 나온 거, 어쩔, 어쩔 수 없죠. 진짜 아, 아무튼 설명하려다가 이쪽 좀평망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지워놨으니까 여기. 큰 이상이 있을 정도로 막 심하게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일단 놔둘게요. 아, 나가자, 나가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 포토샵으로 그냥 좀 시간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할걸. 아, 첸 이렇게, 음, 고. 홈으로 튈게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시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하는 구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 저는 친언니께서 퀄리티 덜덜 이렇게 얘기해 주신해 보니까 조금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구도구나 아 그렇게 얘기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구도가 그래서 제가 좀더이 캐릭터를 좀더 뒤로 젖혀가지고 구도를 수정해버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저, 저게 치마거든요? 치마를 좀더 위로 올리면 더 젖혀져 있는 느낌을 확줄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전 여기서 방종 진짜로 방종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거 진짜, 저거 시참하기엔 너무 어려운 구도였다 아이 구도 진짜 너무 어렵다 역시 프로는 달라 프로는 달라 프로는 이 정도 막 그려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아 방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